아버지, 피로 물들지 않은 왕자는 없다던 당신의 말이 들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일그러진 여신의 힘으로 나의 것을 되찾으려 하오니 내 이름은 프란체스카세이 영원히 타오르는 별